자, 이제 2장, 2장 죄 이렇게 나왔네요. 제 1절, 어,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이렇게 나왔네요. 자, 구조 이렇게 나왔는데, 형사 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예, 처벌, 처벌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자, 연령을 좀 기억해 놓으세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죠?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 예. 그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예요? 10, 그니까, 14, 13세 먹고, 뭐, 예를 들면, 은어 11개월, 뭐, 이런, 이런 것도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어찌됐든, 저찌됐든, 14세가 돼야지, 예, 형사, 처, 형사 책임을 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10, 제 10조 볼게요. 심신장애인, 이렇게 나왔네요.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1항이죠. 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사물 변별 능력 그죠? 이것이 없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 자 이런 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벌하지 아니한다. 예? 이렇게 보면 된다 했겠죠. 그 다음에 어, 제2항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어, 능력이 미약한 자, 이게 심신미약자죠 이거는 자, 깨끗하게 다시 해볼게요 이거 예. 심신미약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 위에 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 심신상실자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어,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자,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뭐예요? 심신장애인이다 10조에 규정된 거죠 근데 여기 아래 보면은 이항에는 뭐예요? 미약자예요 자, 미약자의 행위는 어떻게 된다?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자, 여기 좀 중요한 얘기 좀 해볼게요. 깨끗하게 해보고. 자, 미약자심신미약자 같은 경우 옛날에는 피로적 감경이었어요. 무조건 깎아줬어야 됐어요. 언제까지? 2018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2018년에 법이 개정됐어요. 허, 허구한 날, 맨날 뭐 나쁜 짓 해놓고 나서 자기 정신이 좀 온전치 않다. 어, 무슨 뭐약 먹고 있는 사람이다 정신과 치료 중이다 맨날 요런 거로 해갖고 핑계대면서 나쁜 짓하고 쏙쏙쏙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에 이래서 안되겠다 해서 임의적으로 어,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요 수를 기억하세요 나 수가 들어가면 뭐다 임의적 규정이에요 깎아줄 수도 있고 안 깎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네, 되셨죠? 그래서 미약자는 깎아줄 수도 있고 깎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사망해 보겠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4년 12월 30일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을 바꿨어요. 옛날에 뭐 이거 보면 이거 뭐 이게 우리 형법 책에 보면 원인에 있어 뭐 자유로운 행위다. 뭐좀 이해하기 힘든 이상한 용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찌 됐든 대표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어 그 쉽게 얘기하면 술 처먹고 일부러 술을 먹어. 아, 저놈을 갖다 어뭐 칼로 찔러야 되겠는데 그뭐 용기가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술을 먹고 나쁜 짓을 저지르는 거뭐 이런 걸 갖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깨끗이 하고 자그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예, 자 보겠습니다 또 제11조에 보면은 청각 및 언어장애인 자, 요 용어도 바꿨어. 옛날에는 이걸 농아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11조 용어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는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필요적으로 감경해줍니다. 깎아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다? 듣거나 말하는데, 자 모두. 모두에요 모두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듣거나 말하는데 모두 장애가 있어야 돼요 하나만 장애가 있어서는 안돼요 자 듣는 것도 장애 있어야 돼 말하는 것도 장애 있어야 돼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쩐다? 바로 형을 감경한다 할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죠 필요적이죠 그래서 어, 요거는 반드시 깎아줘야 되는 형을 깎아줘야 됩니다. 예, 2020년 12월 8일 전문계정. 용어가 바뀌었어요. 농아자라고 하지 않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에 12조를 볼까요? 강요된 행위. 이거 시험에 더럽게 잘 나오죠? 이거 조문 따다다다 외우면 좋겠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자 여기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죠. 저항할 끊고 그 다음에 자기 또는 친족이에요. 자 자기 자 또는 친족. 여기에 대해서 생명과 신체에 대해 자 여기 재산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죠? 생명과 신체만 됩니다. 생명, 신체, 재산이 아니라 생명과 신체예요. 어떤 분은 제가 영상 올려놓으면은 그... 모르겠어요 뭐 다른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는 뭐 이렇게 악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내용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막 댐비는 사람이 없는데 꼭 이상하게 저처럼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한테 이렇게 저기 하면은 아 어, 선생님 거기 재산 빠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막 어떤 데뭐 이상한 거 달아 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법조문을 확실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생명과 신체 두 개밖에 없죠? 그죠 자기 또는 친족의 뭐예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해서만 바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서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뭐 당신, 말, 당신 말이야 회사의 기밀을 빼오지 빼오지 않으면은 당신 처자식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리겠어 뭐 이런 이런 협박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죠 그죠? 그게 바로 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 그러니까 심리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됐든그 마음을 마음을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강압적인 어떤 마음을 우, 마음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 됩니다. 아셔야 되는 것은 생명과 신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저한테 그래요. 또 얘기하더니만, 얘기하더니만, 재산이 어디냐있는데 재산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똑똑히 보세요. 그죠 예, 생명과 신체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회사의 기밀을 빼오지 않으면 당신이 가장 아끼는 외제차 람보르기니를 박살내버리겠어. 뭐 이런 거는 재산에 대해서는 여기가 얘기가 없잖아. 그죠 예,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13조, 자 고의에 대해서입니다.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어,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형법은 기본적으로 13조, 고의범만 처벌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볼게요. 형법은 13조 제 고의범에 대해서만 예, 처벌하고요. 과실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 과실범에 대해 처벌하죠 아래 바로 나왔죠 14조 과실 그래서 과, 어, 기본적으로 고위범만 처벌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예. 뭐 여기 초심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어, 쉽게 설명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보고 또 그러는 거예요 와서 아유 뭐 너무 허접하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초심자들 때문에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자 죄의 성립 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알지 못한 경우에는 어쩐다 벌하지 아니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어뭐그 어뭐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어 자동차를 막 끌고 가는데 도로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어 여기 아무도 없네 하고 쌩쌩 달리고 있는데 느닷없이 웬 사람이 할머니가 갑자기 탁 도로에 튀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뭐일부러 사람 죽이려고 한게 아니라 어떻게? 거게 갑자기 나타난 거죠 사람이 그죠 어쩔 수 없이 인식하지 못한 이런 행위는 예, 처 책임이 없겠죠 그죠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간은 빨리 흘러가고 빨리 설명드려야 되는데,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14조 계속도 설명드릴게요. 자, 14조 과실. 정상적으로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하여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 예,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특별한 뭐라고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답니다. 예. 좀 깨끗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 기울여야 할 주의.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그걸 어쨌다는 거예요. 게을리했다는 거야. 그죠? 예. 그런 걸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어, 15조 볼게요. 사실의 차고. 이렇게 나왔는데,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결과 때문에 형이 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볼까요? 15조 제2항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막 아들이 우리 팔레어에 나왔던 얘기인데 아들이 막뭐 때면 화가 나갖고 막 격분해갖고 동네 사람들이랑 막싸박질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고 막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거죠. 칼을 들고 막 설치면서 막 동네 사람 보고 어나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댐볐다 나한테 어막 까불었다 뭐 나를 무시한다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막 뛰어나와갖고. 어? 누구야 자기 아들 보고 그러는거야 누구야 너 그만 좀 해라 너 동네 창피해서 죽겠다 너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아들을 딱말리는 찰난데 말리려고 딱 아들의 팔을 딱 잡았는데 아들이 광분해갖고 멋모르고 그냥 이렇게 휘둘렀는데 그 칼에 어머니가 칼에 찔립니다. 자이 경우에 바로 어 저기죠 존속사례가 되는거죠 그죠? 예 저기에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근데 지금 무거운 죄로 그러니까 일반살인이 아니라 어~ 일반 살인이 아니라 존속 아니 존속 살인이 아니라 일반 살인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은 있었겠죠 어, 어머니 어, 뭐, 어머니인지 아니면 동네 사람인지는 몰랐겠지만 어찌됐던 뭐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해서 저기 죽였는데 그거를 갖다가 예. 존속사례로 처벌하지 않고 무거운 존속사례로 처벌하지 않고 그냥 일반 어 살인으로 처벌했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뭐 관련된 설명을 좀이해돕고자 설명드린 거예요. 자그 다음에 16조를 볼까요? 여기 법률의 차고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하나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당한 이유 알아두십시오 요거 시험에 잘 나오죠 그 형법 문제 풀다 보면은 어, 위 전착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아유 설명도 길어 어쨌든 그런 부분 공부할 때 16조가 도입됩니다 16조를 좀 눈여겨 봐두십시오 여기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은 이, 없다면은, 두 개를 깔라갖고, 만약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어쩐다? 벌하지 아니 한다로 가고,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합니다. 그걸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17조에 가볼게요. 17조. 인과관계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다시 화면을 좀 올려볼까요? 제가? 화면 깨끗이 하고요. 예, 화면 올려볼게요. 음, 자, 인과관계. 봅시다. 인과관계 어떠한 행위라도 17조 인과관계 어떠한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 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면 은그 어, 책임을 쥐우기가 참 힘들겠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어, 제가 기본 강의에서 설명 많이 드렸었는데 평상시 꼴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어요 아우 저, 저 새끼 재수 없어 저거 갖다가 좀 뒤졌으면 좋겠다 어? 바닷물에 푹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뭐 아니면 어쨌든 뭐 이런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갖고 무당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 좀 내가 직장 상사인데 생년리를 적어줄 테니까 좀 뭐라 그래야 돼요 예, 저주 좀 퍼부어서 어, 좀 빨리 죽게좀 해달라고 무당을 찾아가서 저주를 저주 구슬 했어요. 근데 때마침 그 다음날 무당이 구타고 난 다음날 어, 직장 상사가 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자이 경우에 바로 무당에게 어, 미신적 행위를 의뢰했던 저주를 퍼부었던 미신적 행위는 바로 어, 아무 인과관계가 없죠. 그 사람이 죽은 거하고 그 사람은 지금 교통사고로 죽은 거 아니야. 직장 상사는. 이런 경우에 인과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10. 18조로 한번 가볼까요? 깨끗하게 하고 18조. 부자기범 이렇게 나왔는데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 어, 처벌한다 처벌 이렇게 나와 있죠. 부작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부작위라는 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는데 어쨌든 어, 처벌을 받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어, 방지,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랍니다, 그렇죠? 예. 자,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자 아니면은 어,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 자이두 경우에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처벌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험을 야기한 책임이 있는, 그걸 방,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어, 책임을 지지 않고, 어, 그냥 회피한 경우에는, 어, 비록 가만히 있어도 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그런 거죠. 아버지가, 아들이 지금 호수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뭐 뭐라 그러죠 빨리 아들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하지 않고 아 저는 평상시 아버지한테 싸가지 없게 하더니만 물에 빠져서 고생 좀 해라 뭐 죽어도 괜찮아 하고 방치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그게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되겠죠 그죠 부작위범이 되는 거예요. 자, 되셨고. 그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어떤 사람 그러겠죠. 어, 나는 가만히 있었어. 무슨 소리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잖아. 그 아버지는. 그죠? 예. 아유 뭐, 어쨌든, 뭐, 그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그 다음에 19, 19조 볼까요? 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발생된 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뭐로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자 요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떤 거냐면 독립행위의 경합이라는 거는 어 저기 뭐 우리 학교에서 학교에서 보면은 뭐라 그러죠 왕따라고 하나요 뭐 이런 친구 하나 있잖아요. 근데 지나가는 친구들이 대갈통 한 대씩 막 풀이 갈기고 가는 거예요. 머리통 한 대씩 툭툭 때리고 갔는데 그게 한 반에 보통 한 30명 정도 들어가잖아요 한 교실에 30명 정도 있잖아요 그 30명이 한 대씩 다 때려보세요 그 친구가 나만 아겠습니까 어디가 그죠 어디 다치거나 아니면 어디 뭐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그래가고한 대씩 친구들이 때렸는데 죽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동, 독립된 행위가 각각의 행위가 어떻게 돼요 동시 또는 이시에 어, 독립행위가 경합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경우가 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무작정 그것이 저, 적어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돼요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는 뭐한다? 예, 바로 미수범으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학생의 손에 의해서 에, 이, 이 사람이 다쳤거나 죽었거나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이런 경우에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야 19조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원인된 행위 아무개 홍길동에 의해서 다쳤거나 홍길동에 의해서 죽었거나 뭐 김길동에 의해서 죽었거나 누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19조를 적용할 일이 없겠죠 그렇죠? 자 20조부터는요 에, 제가 어, 이거 유법성 관련돼서 또 조문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19조까지만 어, 0설명 드릴게요 예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또 20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